알자 알자 알자 알자 어 공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진짜 진짜 진짜 미안해 미안해 공짜 미안해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파투야.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오! 오어 미안해 미안해. 야 다투 났어?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하트야, 하트야. w 어, 안 놀랬어? 야, 룰, 야 룰, 야 룰, 룰, 룰, 룰, 놀랬 놀랬, 지 룰, 룰, 냐고 원래 원래 강아지들이 잘안 놀래나? 알이알아 알자 그만해 알자 알지 귀찮아 너도 귀찮아 어 귀찮아 알자 알자 들 때니까 그만할까? 알자 공짜 태울게 공주야 공주야. 웜! 야, 애 원래 가, 원래 개들이 잘안돌래언이거 봐! 증이이이다짜증이이바닥이이 <목소리> <목소리> 뼈다기 뼈다기 진짜 장난 아 질게 장난 아 질게 꿈치야 장난 아 질게. 질게. 질게 장난 아 질게 뭉치야 장난 아 질게 꿈치야 미안해 미안해 나무 장난 안질 장난 아질 진짜 진짜 뼈다 진짜 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여기, 여기. 아, 진짜, 진짜, 진짜. 미안해, 미안해. 진짜, 미안해. 이거, 줄게 이거. 진짜, 진짜, 진짜. 진 진짜, 진다 진짜, 진짜, 진짜. 불신 불신 진짜. 진짜, 불신하기 시작했어 이럴 때 환장하는 짜 진짜, 로짜 진짜, 진짜. 진 이보. 어, 이요. 리 마즈리 이띠요. 스즈마즈리 이 건 건빵이 노예야 <목소리>